아이었거든 경구야, 태현이 면까지 삶아줘 국물 네. 2인분 나오니까 응. 네. 이제 이 정도면 다 익었어요? 면 하나 집어가지고 저기 벽에다 던져봐 붙으면 익은 거야 오케이 싱크대 벽에 던져봄 세게 던져 붙은 건가? 잘 붙는데? <웃음> 안 익은 것 같은데? 벌써 3분이나 됐다고? 안안 익었잖아 아, 저배에던줄이구나난또 싱크대 배가 던줄는데잘 벗길래. 한 대만! 어, 붙었다. 이거.